안녕하세요 김혜선의 디지털트립입니다 오늘은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블루스택 미뮤 녹스 3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블루스택입니다 블루스택은 가장 유명한 만큼 전세계에서 약 8500만명이 사용중이라고 하네요 상당히 유명한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상당히 호환성도 높고요 다음은 미뮤입니다 미미는 이미 홈페이지에서부터 타 제품 대비 차별적인 다중플레이, 영상 콘텐츠 제작 기능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스입니다. 녹스는 최신 커널 기술로 미묘와 비슷하게 빠른 스피드, 안전등 실행, 호환성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 값들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제 한번 설치를 해보고 자세한 내용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먼저 블루스택부터 설치해 보겠습니다 세개의 프로그램은 약 300메가에 가까운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개를다 합칠 경우 약 1기가에 가까운 용량이겠네요 나머지 프로그램도 한번 같이 설치해 보겠습니다 네, 블루스톡을 먼저 살펴 보시겠습니다 네, 프로필 바꾸는 기능이 있는데 김혜선 프로필로 일단 해 보겠습니다 네, 블루스톡을 먼저 보면은 스트리밍 기능이 있네요 현재 시청자가 약 48만명으로 상당히 많은 시청자가 이미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네요 번역까지 자동으로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한번 프로그램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사용량을 먼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 현재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 약 5%인 곳에 반해서 이제 실행만 했을 뿐인데 생각보다 상당히 높네요 이제 게임을 하나 설치해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플로 닌자를 한번 설치해 보고요 설치되는 동안 제 기능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기 기능이 있고요 채팅 기능이 있네요. 이렇게 빠릿빠릿하진 않네요. 아, 러시아어가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걸 닫고 한번 클래시 로얄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최소화 버튼을 테스트해 봤는데요 화면 하단을 클릭했는데 안 내려오네요 비디오 보기도 클릭해 보겠습니다 아 이건 아까 그 스트리밍 기능이네요 자 이제 설치가 다 됐으니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 그 전에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 인데요 어, 광고를 안보려면월 4불, 연간 결제는 3.33불이네요 독특한 점은 키보드의 특수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z x c b 로 카드를 빠르게 고를 수 있는 장점이 있네요 키보드로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하고요 cpu 부환은 거의 50-60% 정도 되네요 네, 지금 키보드로 눌러보고 있는데 상당히 잘 되네요 확실히 유용하긴 하네요 부하가 높을 땐 70%까지도 뛰긴 하네요. 기본 설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해상도 언어를 바꿀 수 있고, 어, 시작할 때 자동 시작하는 메뉴는 꺼두는 게 일단 도움이 되겠죠. 시스템에서는 램과 cpu 설정을 좀 바꿀 수가 있네요 그렇지만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취소하고요 이번엔 플로 닌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날 손가락으로 하던 게임을 커다란 모니터를 가지고 마우스로 한다는 느낌이 상당히 색다르네요 어, 보이시나요? 현란한 컨트롤 어 이게 손맛이 상당히 있네요 어... 보셨나요? 이 현란한 컨트롤? 아... 블루스택 덕분에 짜릿한 손맛 한번 느껴봤네요 네 다음으로는 미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치를 해 주고요 앱 업그레이드가 먼저 뜨네요 슈퍼 유저 관련된 게 하단에 이제 안내가 뜨고요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확대 기능이 있고 흔들기 기능 가로세로 전환 기능 어 상당히 빠릿빠릿하네요 메모리 정리 녹화 기능 어 그리고 멀티 다중 기능이 있네요 해상도로 바꿀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숨기기 모드는 a l t g 입니다 네 로그인을 하고 이제 똑같이 한번 게임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클래시 로얄과 폴론 진자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시 로얄입니다 네, CPU 부하은 아까 블루스택에 비해서 절반 정도 수준인 20% 전후 정도로 나타나고 있네요 그리고 화면 회전이 상당히 부드럽게 되는 게 일단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폴로 닌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큰 화면으로 해도 전혀 끊김 없이 부드럽게 잘 되네요. 기능 테스트를 위해 다시 한번 클래시 로얄을 해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하단으로 내려도 게임이잘 돌아가네요 집에서 엄마물레 하거나 그래서 사무실에서 하거나 할때 상당히 유용하겠네요 게임 중 전반적인 CPU 로드는 한 20에서 많을 때 30%대 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녹스입니다 녹스는 일단 디자이너가 잘했는지 상당히 디자인이 미래적입니다 일단 뭔가 있어 보이는 디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pk 설치를 저런 식으로 할 수가 있네요 흔들기 가상위치, 내컴퓨터 전체화면, 볼륨, 그리고 여기도 멀티 기능이 있네요. 기본적인 설정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멋지 기본으로 놓고 한번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이제 게임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어, 전출문을 했더니. 해상도 조정 전에는 해상도가 상당히 낮아서 화면이 크게 나오네요. 홀런 닌자 담마 설치하고요. 클래시 로얄을 한번 먼저 실행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CPU 부하는 한 20에서 많을 때 30% 이내 정도가 되겠네요 블루스텝과 비교하면 확실히 낮고 미뮤보다는 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어서 바로 플로닌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게임하는 내내 CPU 부하도 높지 않았고 종료 하자마자 바로 급격히 낮아지네요 한번 클래시 로얄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약 20% 정도 CPU 부하고 화면 아래로 내리는게 상당히 깔끔하게 동작을 하네요 CPU 부하, 부하량이 좀 높았던 블루 스택을 빼고 미뮤랑 녹스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서로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모습이 닮은 것 같습니다 메뉴 구성도 두 개가 상당히 비슷하고요 만약 꼭두개 중에 하나만을 골라야 된다면 전미뮤를 고르고 싶습니다 뭐 아까 게임을 이제 해보면서 최고 기록을 세웠던 그런 것 때문은 아니고 제 기본 해상도라던지 쓰기 편한점 그리고 느낌적인 빠릿빠릿함을 좀 봤을때 저는 이상하게 미묘가 상당히 끌리네요 네 이상으로 안드로이드 에뮬레이터 비교기의 디지털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